나는 칼로 목을 벨 거다, 유리로 깨 가지고 나는 찌를 거다 이런 마음이 타살의 마음이 둘 다한테 너무 많은 거라. <목소리> <목소리> 이 시가 전 김씨 명당을 둘러보니. 엄마 의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꿈에 선몽 빠르고 외가 열래에 김씨 가정에 외가 열래 누가 모셨다가 던졌노 할머니가 모셨다고 했는데 어그 던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김씨 가정에 신을 모셨다가 던진 흔적이 보이고 신주단지 모셨다가 내모신 흔적이 보인다 김씨 명당에 신풀이가 있다고 신풀이 신풀이 말명이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플히 말명에 벌전이 들어왔다, 이란다.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나 딸이나 벌을 받은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한다. 신을 건드려 놓고, 제대로 오사마리, 끝, 마무리를 안 지었는 그 벌전이, 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끝에 할머니가 모시고 있으면서 마무리를 못 짓고 돌아가셨다. 그럼 이걸 왜 모시게 됐을까, 할머니가? 본인이 신기가 있으니까 모셨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아무 신기가 없는데 모시나. 모셨다 소리만 들었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니는 제자를 해야 된다는 라게 나오고 자석들 명줄라 복줄라고 빌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니까 본인이 이상한 현상들을 느끼니까 가서 물어봤을 거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알면은 받아서 빌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다.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모셔서 제대로 갔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다. 모셔봐도 소용이 없는 일이 생기니까 할머가또내 모셨다가 잘못 모셨다 해서 다시 모시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 했던 흔적이 보인다 이 말이야 엄마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벌전으로 들어온다고 그첫 번째는 이 마감이 안된 상태에서 엄마가 또 엄마 사주에는 이런 감을 갖고 있다고 신감을 본인이 듣기는 들었는데 인정 음. 안 하고 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부리려면 제대로 부려야 되고 안 그러면 업양감으로 이렇게 주는데 감은 있으나 벌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먹었던 그 주력줄에 벌전을 들고 이, 이 시집에 시집을 왔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다. 처음에는 괜찮고 사는데 너무 엄마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거야. 첫 번째는 재물에도 고통이고 먹고 사는 게두 번째는 이 시가정에 시집을 와가 사람 대접을 못 받아 봤다. 너무 불쌍하다. 네, 너무 불쌍해, 내가. 다시 가라면 이 길을 못갈것 같아. 안 가요. 신랑이 눈 돌아서 해대도 왜 그런지를 몰랐고. 모르죠. 새끼들 요만큼 요만큼 어릴 때부터 도 엄마가 보따리를 쌌다 묶었다, 쌌다 묶었다. 저 자식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못 가고. 못 가고. 악착같이 해서 엄마가 살아남았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을 스무살이 넘어서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서서히 서서히 신바람에, 조상바람에, 신벌전에, 조상벌전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지자리를 못 찾는 거야. 그래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엄마는. 근데 아직 어리니까 영도철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30대부터는 걱정이다. 서른이 넘어가고 서른세 살이 넘어가면서 엄마 고통이 시작이 됐다고. 왜?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여자인 것도 아내인 것도 다 포기하고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하루도 안 놀고 돈아 도나 돈아 도나 왼수에 돈나하고 개도 안 물어가는 그러면 돈 때문에 죽어볼까 살아볼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이들이 서른 줄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참다 참다 안돼서 엄마가 무으을한번 가면 답은 2 3 0 0만 원이라도 천도짜 해줘라 해서 팍팍 긁어서 굶다시피 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엄마가 빌었다. 하루가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그대로니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나가서 지금 40대가 넘어버렸다, 애들이. 1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고. 맞아요. 좀 이나 나갈까, 좀 이나 나까 하면서. 가면 갈수록 악어입처럼 벌어지고. <웃음> 그러면 김씨 가정에는 그벌전 때문에 들어온다 하면 이씨 가정에는 내가 아까 보니까 는 험하게 죽은 조상이 있다. 여기에도 청춘의 삼촌자가 됐는지 길거리에서 노중의 객사 사고사로 간 조상이 보인다고. 그래서 험하게 사고로 죽은 조상 앞을 서서 너희 신랑이 그렇게 험하게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답하다. 왜 몰랐노. 그러니 시아버지도 좋게 안 죽었다고 내 입장에서는 봐지고 시아버지 형제자 삼촌자 네. 노중의 객사 사고사, 다살같이 죽은 조사그 다음에 신랑, 신랑 사고사 다 들어와서 너한테 풀어달라고. 그래서 저 아들한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눈 돌고, 눈이 돌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싸움질이 나면 끝장을 보려 하고 제어가 안 된다. 근데 이게 아들만 있다가 어느 날에서부터 지금 딸도 그런다. 내가 봤을 때는 아들만 그랬지 딸은 안 그랬거든. 네, 딸도 그래 같이 지금 올한해 엄마의 운세가 이민년 운세가 숟가락이 하나 나가라 잘못하다가는 누구를 찔러서라도 저 아들이 감옥살이를 하든창살 이게 지금 계속 들어온다. 네. 이 말은 엄마가 몰라주면 저 새끼를 사고를 쳐서라도 집모가지집못 끊게 깜방이라도 놔둬야 살거 아니야 거기서 밥이라도 먹고 교화가 되든 개화가 되든 네. 지금 이 상황에 살들이 이렇게 다들어왔고 특히 아들한테는 타살줄도 들어오지만 횡액살도 들어와 횡액살이라는 거는 이래 서 있다가 종으로 이래 서 있다가 횡으로 넘어지면 죽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죽을 운세 숟가락이 하나 나갈 운세 이게 많이 와 있다 그리고 이시 가정에는 또세 번째로 뽑자 하면 산소를 누가 이장을 했는데 묘탈 바람이 분다 시아버지 산소를 했는데 그걸 이장을 한것 같아요 그쪽 집 식구들이 엄마야, 내가 보니까 산소에 수궁수맥살이라고 물이 차고 가지가 다 뚫고 들어가서 동물들이 다 헤집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지정신이 아니고 판단을 할때 눈빛이 벌써 네, 달라요. 응, 다르고 그러니 이 주력줄이 다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삼도초를 못 건너가니. 사자와 교합이 되고 교합이라는 건 조상이 사자의 그 기운을 갖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자기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 나는 칼로 목을 벨 거다, 유리로 깨가지고 나는 찌를 거다 이런 마음이 타산의 마음이 둘 다한테 너무 많은 거라.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순리를 가지고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 능력의 제어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엄마가 진짜 살기가 어렵다. 어려워. 어. 정말 저도 오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을 들 정도로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있을까. 음. 자식이 이렇게 부모 마음을 물러주고.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이시 가정에 <목소리> 시아버지 직업이 뭐였는데. 주아버지 직업이 옛날엔 집을 짓는 거였다고 어,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우물, 집, 터주, 측간 이게 다동터가 났다. 근데 이게 증개축은 물론이요. 증개축. 남의 집을 증축을 해주거나 개축을 해주거나 나무집에 있는 성주. 이 성주를 다 건드리면서 그 성주의 파살을 아버님이 다 맞은 거야. 그러니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살 때부터 이기운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못할 짓을 하니까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못할 짓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을 맞고 죽는 거야. 이 기와 고가 협기가 돼 있는 이거를 파주지 않으면 이 조상이 천도되기가 상당히 힘든 거야. 중천에 하도에 지금 다 깔려있다라는 얘기거든. 깔려있으면 누구한테 오노? 자손들한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라. 쟤네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사주에 약해서 탔을 뿐. 그러니까 내 조상들이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근데 그러면서 허주어신 잡기 뜬기들이 들어오고 모진 말명들, 모진 악기들이 조상들 뒤에 딱 유착이 돼서 이렇게 흔들어 제끼니까 저 아이들이 눈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이시가정이 됐던 김씨 명당의 이런 아까 내가 쭉 뽑아줬던 이런 벌전들을 어떻게 해서든 제어를 해서 저 아이들이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서서히 서서히 닦아가면서 엄마가 좋아지도록 해서 자기 짝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조상들이 갈 길을 잃었는데 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갈 길을 가겠어. 못 가요. 쟤들이. 싹다 구슬에서 닦아내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상담소나 정신과도 데리고 가고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봐야 돼.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아들이 좀 술을 많이 먹고 의도치 않는 행동과 성인 ADHD처럼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참 입으로 말을 말로 할수 없는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가정 명당의 친정열에 신을 모셨던 흔적이 보이고 이 말명 부리에서 들었어서 이 지금 신랑 집에 있는 성씨랑 다 버리고 살지 말자 하는 기운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자기 신랑 집에 이렇게 영적 예찰을 해 봤을 때 산소 이장 바람, 묘탈 바람. 그다음에 이제 집을 고치는 동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를 보고 어 적살신이라고도 하고 적살신 이렇게 표적을 딱 두고 그다음에 추포를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적살신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조상이 편안하게 잊지는 못하니 산 사람이 계속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정신도 없고 그다음에 죽은 조상들이 험하게 죽은 조상, 객사, 타살 이런 조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당대 신랑도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고사로. 그래서 그런 영가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를 하고, 어떻게 시료를 하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있다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드렸던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